야 사람 한테 온다, 사람 온다야 봐봐 봐봐 벌써 벌써 기다리고 있다 야, 우리 늦었다 어열거띄데띄고띄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7일이고 지금은 6시 5분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진로 콘서트가 있는 날이어서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지금 와 있어요 콘서트 시작이 시작이 7시라서 지금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다른 자리 있겠지. 네, 네. 네. 어, 네. 네. 진짜 어. 진짜 31, 32, 33, 34. 어. 저희 자리는 어디지? B 구역 3 2 32, 33, 34. 그래서 뭐야? 여기 여기요 여기 시 여기. <웃음> 내일을 끝나 진로콘서트. 오늘 가수 린씨, 길구봉구씨랑 송길영 다음 소프트부 사장... 아, 이렇게 부사장님이랑 박주민 국회의원씨가 온답니다. 국회의원 님이란 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 생각하면 국회의원씨 해드라려 어, 국회의원을 그냥 동상하면 아, 그건 아니죠. <웃음> 죄송합니다. 야, 근데 길구봉구씨 노래 뭐 있냐? 일단 한개 듣고 들어가라 이렇게 네, 알아보자 알아보자 니 네, 아까 나보고 길고본고 노래 모르냐고 욕 <웃음> <개> 했잖아 <웃음> 아니 길고본고 아니, 들어가서 따라 보라 제 사람들이 들어기시작했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17일이에요 오늘은 학교가 아니라 공남대학교에 진료를 해서 고3들을 위해서 준비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오늘 하루 일상 브이로그를 담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Нашки? 앞쪽부터 아, 아, 앉으세요.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전형 님 부장님, 를 보다 상세하게 장님 해주셨고 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장 <웃음> 아 yeah. DIF 여러분 잘했다 만큼 박수와 함으로대 그립니다 Yeah, <integer> Come <ilfi> 안기서 안경 써 봐봐 아, 자! 시고수 자, 자! 우리 고 잘하고 박수 시작! 네, 시작! 자한번더 호감해 주시고 호감해 주시 아, 지금 이제 친구 성근이 만나서 새로 나온 맘 터치 인 크레더블 바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 만나고 갈게요. 네. 오, 그래도 올림픽 나오게 한 번. 오, 오. 오. <웃음> 안 돼. <웃음> 对对<笑> 비싸지도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뭘 할지 몰라서 일단 돌아다녀 보고 피시방으로 갑니다 아 피시방 안 가고 일단은 돌아보고 예 여러분 저희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피시방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시방에 좀 있다가 친구 집 가서 오늘 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자리를 보러 갔는데 어케이 지금 몇 시죠? 5시 <웃음> 48분이에요. 오케이, 5시 48분인데 집에 가서 짐을 챙기고 성근이 집에 갈 거예요. 아, 가기 전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헬스장 등록을 <웃음> 할 거예요. c 12월 1일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했어? 이거. 락커, 락커 포함 없이? 네, 미포함. 라커 미포함. 우리 운동할 때운동무너 들고 와야 돼 예. 바로 너고 와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이렇게 헬스 등록을 마쳤습니다. 너 가,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맛있게 먹어 성근이 집으로 가고 화니 나 오케이 <웃음> 여러분 이제 성근이 집 도착했고 지금 치킨도 사왔어요 그래서 준용이도 있는데 이제 치킨 먹고 하면서 얘기할 거라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목소리> 안녕